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고정된 그 프레임 안에서 어,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어, 이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건반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너무 당연하죠? 어, 그리고 흰 건반들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런데 검은 건반은 두 개, 세 개, 두 개, 세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피아노 건반이 검은 건반이 없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우리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도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도인가요? 음, 어, 아, 레였네요. <웃음> 네, 이처럼 검은 건반의 역할은 도를 찾게 해주죠. 건반이 검은 건반이 두개 붙어 있는 곳에 붙어 있는 세 개의 흰 건반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먼저 흰건반을 위주로 치게 돼요. 어, 가장 쉽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교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은 흰건반을 위주로 치게 됩니다. 즉, C장조나 A단조를 위주로 먼저 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파에 샵이 하나 붙고 혹은 뭐 시에 플랫이 하나 붙는 등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언제나 하얀 건반을 주로 연주를 하는데 악보에 조표나 임시표들로 인해서 뭐흰 건반을 반음을 올리든지 반음을 내리든지 해서 검은 건반을 눌러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반을 생각할 때흰 건반이 쪼로록 붙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건반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흰 건반이 늘 붙어 있진 않죠 실제로 업나이트 피아노 뚜껑을 열어 보던지 아니면 그랜드 피아노 뚜껑을 열어 보면 현들이나 그 해머들은 다이 순서로 돼 있어요. 쪼로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시장조의 음계를 칠 때는 하얀 건반을 하얀 건반만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음악들은 시장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2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흰 건반을 위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건반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라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건반, 서로 서로 사이 붙어있는 건반들의 사이에 음 간격은 반음 간격이에요 반음 간격이 두 개가 모이면 온음 간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건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에 전환을 하셔서 앞으로 C장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장조들도 손쉽게 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